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이 통영의 새벽시장 하면 서울시장이 떠오르시죠 근데 새벽시장에 오게 되면 좀 출출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서울시장 골목 골목에는 이제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영에도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실악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유복 이 있습니다 이 시라꼬 같은 경우 이제 장어탕 이라고 봐야겠죠 시래기를 넣어서 먹는 거고 이제 졸복은 말 그대로 조유복을 넣은 건데 제가 오늘은 조유복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이곳은 이제 졸복탕으로 좀 유명한 집인데 뭐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이제 그런 집이 있어요. 사실 단골집은 따로 있는데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맛을 보러 왔습니다 이 영업시간은 보통 이제 오후까지도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장사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만삼천원. 이렇게 됐고, 맑은탕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본차는 한열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평범합니다. 아, 평범해서 여러 가지 나물류, 김치.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장어, 조림이나 이렇게 회가 한 가지씩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멸치회 무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젓갈 하나. 아,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자, 예, 이거는 다데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아니라 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먹으면 엄청 짭니다. 음식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 이렇게 탁탁 되어 있어서 아침 시간에 아주 빠르게 먹고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식초를 살짝, 식초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고, 훨씬 이제 풍미를 조금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하고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그런 국물이 되고요. 아주 깔끔한 시원 깔끔한 그런 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가 보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복탕에 들어간 복은 졸복이 아닙니다 이 보게 되면 복섬이라는 게 있고 졸복이 있죠 복섬은 하얀색 점이 있고요 졸복은 이제 검은색 점이 있습니다 근데 졸복은 좀 가격이 좀 비싸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복섬을 사용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점이 있는 게 이제 복섬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이 있냐 없냐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자가도 전문적인 손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먹다 보면 요 가시바르기가 조금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보고 작은 이 보고는 특별한 맛은 모르겠어요 그냥 씹는 그 쫄깃함 약간 그런 정도고 대단히 이렇게 먹기 뭐 맛이 좋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멸치 회무침 이에요 음, 근데 이제 멸치가 뭐 특별한 맛은 느껴지는 건없고요뭐 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고요자 요거는 장어 조림 한거 이 말린거 반건조한 거를 근데 요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아, 씹는 맛도 좋고 고소한 맛 그리고 이제 겉에 이제 매콤한 양념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반찬은 대체적으로 맛이 이제 평범하고 어, 괜찮았어요 아 이거 짜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맛이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이제 먼저 이제 밥반 공기를 이제 맑은탕에서 한번 먹고요. 그 나중에 또 이제 그 양념장 있었잖아요. 그걸 또 사용을 합니다. 이 쫄복국은요, 어, 맑고 시원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된장을 넣어서 이제 구수하게 끓이는 그런 식당들도 있는데, 이 통영에 오면은 이렇게 맑게 끓인 이 쫄복국이 참 별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을 먹을 때는 양념장을 살짝 넣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릇을 시켜서 이제 두 가지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살짝 이제 자극적인 양념장이 들어가니까 자극적인 맛을좀 즐길 수 있어요 네 수요미식회에 나와서 한번 음, 와본 그런 식당인데 국국은 사실 거기서 거기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근처에 이제 부일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잠깐 가서 촬영했었던 그런 식... 영상이 있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부일식당이라는 것이고요 조금 넓은 골목에 있어요 어, 여기도 이제 반찬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 이날은 제가 병어회가 나왔어요 여기서 먹은 병어회가 정말 맛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 손질이 조금 더 깔끔하게 더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보고 한 마리 이렇게 다 보이니까 살짝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통영에 가면 먹어봐야 할두 번째 음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꼼장어가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걸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침 시간에 이용 가능하고요. 제가 간 시간은 이제 오후였어요. 여기 바로 쥐고기 매운탕, 바로 쥐치 매운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기본 반찬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평범하게 나오죠. 뭐 오이 무침도 있고, 미역 초무침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리고 이제 김치류가 조금 있었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반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회가 전어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게장 양념 무침 이렇게 찬이 나왔고요 음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편이고요 요 전어회가 아 정말 맛있어요 이게 요즘 그 통영에서 나오는 전어들이 굉장히 넓적하고 커요 근데 뼈는 조금 억세긴 한데 기름기가 확실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큰 전어들이 근데 이거를 쌈장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이 단맛이 더 부각이 돼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반찬은 그냥 그런데, 이 멸치 젓갈 있죠? 네, 이거 완전히 밥도둑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 멸치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잘 자란 거로 만들었는데,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같아요. 그냥 막 건지. 그게 사거나 그러지 않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선한 젓갈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말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매운탕을 못 먹었어요. 아, 이건 양념 돌게장인데 그냥 평범한 맛입니다. 그냥 돌게 양념 무침 맛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쥐치 매운탕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을두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통채로 들어 있고요 일단 국물은 생각보다 매운탕 치고는 좀 맑은 국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졸복탕처럼 이렇게 육수를 따로 내서 만든다고 합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하면서 요 감칠맛이 확 올라 그러니까 졸복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깊은 감칠맛이 있고 살은 담백하면서 아주 그 식감이 좋은 그런 살의 느낌이 있어요. 이흰 밥에 이제 국물이 그 적셔서 먹으면요,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밥 사이사이에 이제 국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맛이 좋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캐서 전어를 먹는데 이 전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전어가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한 3만원씩 판매합니다 그렇 그 활어 시장 가면은 그리고 이탕 속에 쥐치 간이 들어 있어요 아주 진한 맛이 납니다 원래 쥐치는 간꼭 뭐 먹어야지 예, 다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쥐치 매운탕에 들어가는 쥐치는 이제 선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활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이제 매 이제 위판장에 가시는데 여기에 납품하시는 분이 늘 항상 아, 활어 쥐치만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쥐치가 굉장히 신선하고 뭐 특별한 뭐 어떤 비린내나 그런 거 전혀 어, 없고요. 이 육수를 잘내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예,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이유가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어, 이 집에서 아주 베스트는 지치 매운탕, 전어 그리고 바로 이 멸치 젓갈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문드문 계속해서 지치 간이 이렇게 떠지거든요 아요 먹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탕을 먹다 보면은 이 소주가 땡겨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소주를 못 마시는 게 굉장히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통영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게뭐 시락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보국도 있고 요 요즘은 트렌드가 또지침 매운탕이에요. 지침 매운탕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목소리> 이건 얼마 씩 이에요？한 4 만원, 만원 <목> 이건 얼마 예요가은말이